방바라게 놓으실 때는 최대한 얘가 수평이 되게끔 지금 사진바지 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약간 뭐 기소기소 하긴 한데 어쨌든 최대한 그힘는수껀내에서 최대한 수평이 될수 있게끔, <웃음> 있게끔 이렇게 수평이 되게끔 확인하시고, 전파를 송신하시겠습니까? 이 예, 그 색깔 공연하다가 잘못보셨시면 큰일 나기 때문에 정말 쉽습니다. 색깔 맞는 것끼리 연결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이런 기체에 전원을 들어왔고요여야무 들어오는거죠. 예. 그래서 밖에서 날리실 때는 배터리 연결하고 한 5분정도 걸리거든요. 5분정도 동안 요 보시면서, 담배드 피고 기다리시면서 GPS가 다 잡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GPS 다 잡으면 빨간불이 안 들어옵니다. 보라색이, 저기 예, 지요 불만 들어오고 빨간불은 안 들어와야 됩니다. 음. 빨간불 안 들어올 때까지 충분히 확인을 하시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시동을 걸고요. 빨리 뛰우는 겁니다. 자, 위로 계속 가고 있으면 위로 진짜 계속 올라가겠죠? 안 올라가게. 중간으로. 자,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중간을로 잡히면은 얘가 앞으로 갔죠. 이 상태에서 홈 고정 기능을 저, 한번 켜보겠습니다. 홈 고정 키면은 녹색불이 깜빡이 시작합니다 네네. 이 상태에서는 무언가 관심지점이든 홍 고정이든 아무튼간에 고정기능이 ON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키를 당기면 나한테 오는 겁니다 자, 키를 당기면 나한테 오죠 해드릴게요. 한 번, 두 번, 세번 하면 LED가 녹색으로 깜빡깜빡합니다 자, 현재 위치가 관심지점으로 저장이 된 겁니다 자, 지금 카메라는 저쪽을 보고 있죠? 자, 카메라 저쪽을 보고 있는데 자, 옆으로 조금 물러나 보겠습니다 자, 옆으로 조금 물러나서 지금 오프가 되어 있어요. 관심 지정 기능을 ON을 합니다. ON을 하면은 카메라가 관심 지정 을딱 봅니다. 그죠? 방금 저장했을 네. 그리고 네.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한 번, 두 번, 셋 이렇게 하고 나서 안 된다 이렇게 하세요. 음. 자, 올려야, 올려야 됩니다. 아. 자 올려야 아. 됩니다. o 프까지자한 번, 두 번, 세두 번? 번까지 하셔야 돼. 네. 요 관심 지정 기능을 스위치를 ON을 딱 합니다. 관심 쪽으로 스위치를 딱 제깁니다. 그러면은 네. 카메라가 이렇게 삭 봅니다. 음. 이 상태에서 앞으로 밀면은 관심 지점으로 다가가는 거고요. 음, 앞으로 밀면 관심 지점으로 음, 다가가는 음, 거고요. 뒤로 당기면은 관심 지점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음, 앞으로 당기면 당길수록 좀더 좁은 범위의 음, 원을 그리면서 돌 수가 있는 거고요. 음, 음, 뒤로 가면 갈수록 좀더 넓은 범위의 큰 원을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컴 3에서 오픈 컴포트를 했는데 안 된다. 그럼 이컴 3에 눌러보면은 뭐컴 4, 컴5 이런 게 있, 다른 게 있으면은 그걸 선택해가지고 될 때까지 오픈 컴포트 해가지고 열어 오시면 됩니다. 자, 하시면 되고요. 하고 나면 은 여기 값이 쭉뜰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있는 값들은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제일 처음에 롤 해가지고 토탈 게임, 보지션 게임, 인테그랄 게임, 벨로시티 게임, 또 틸트 해가지고 자, 원피테이크 오프를 누르면 은 자, 시동이 걸리고 이제 뜹니다. 자, 뜨는 고도가 어느 정도 뜨는지 한번 보세요. 요 정도로 뜹니다. 한뭐한 뭐한 5m 정도 되겠죠? 네. 예, 요 정도 높이로 딱 뜹니다. 이게 5m 하는 게 자동이에요? 예, 그냥 자동이에요. 이거는 그 설정을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